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도진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들어, 이도진. 오! 자 도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우신의 이도진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텐션 어떻게 할 거야? <웃음> 자 그러면 도진이 프로필을 한번 보면서. 이도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도진 지금 보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본명 <웃음> 이린용, 생년월일 89년 9월 1일 32세. 아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 얼굴로만 보면 이렇게 딱 보시면 네. 알겠지만, 32살 같지가 않아요. 어, 더 어려 보이죠. <웃음> <내린다> <웃음> <자체로>. <웃음>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키는... 175 아침 기지에 피면 180 그쵸 그 제가 레드앰플을 활동할 때 응. 180으로 저... 활동했었어요 아 <웃음> 그러면 175는 진짜가요 <웃음> 거짓말이에요 <웃음> 저도 거짓말이죠? 175에 대한 이제 변명을 하겠습니다 봐봐요 요즘은 신발에는 응.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키높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거기서 그럼... 내려올 때를 대비해 혹시 양말깔장도 있나요? 아, 아, <웃음> 아, 아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 않네요. 신었는데 어, 어, 어. 너무 불편해요 그거 사실 아, 결혼할 때불 아, 처음에 신었대 아 처음... 신기 신었었구나 <웃음> 그, 그, 그, 그, 그, 그, 현재키는 그냥 175로 갑시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아, 키는 아 얘기하지 아니. 말아요 에헤. 다음 <웃음> 가방 볼게요 2010년 록밴드 레드애플의 1기 멤버로 싱글 앨범 그냥 레드애플인거죠 레드애플로 네네, 네네. 데뷔 2년간 활동을 했다 아, 자 맞아요. 데뷔했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어어어 저는, 저는 찾아보세요 저는 어딨는지 <웃음> 한 곡이죠 아, 왜이게안 나와요 지죠저있 <웃음> 어쨌든 이 멤버 중에 있었는데 있었어요 어, 아까 있고 있었는데 네. 아 있었는데 그리고 대쉬 노래가 진짜 힘들어요 음, 음. 숨쉴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아 그래서 진짜 노래하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호흡 곤란이 올 뻔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진짜 추억이 오. 새록새록 맞아요 진짜로. <웃음> 이후 그룹을 탈퇴 2012년 KBS에서 방영된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참가하여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 그죠 이름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나 배우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 아. 아아 잘 부탁드립니다. 야 눈에 난 너만 내 연인 있어. 어 어머나 장사네. 어머 어마어마한 남자가 왔네. 한번 아, 아, 봐줄 테야. 거기 고기고기좀맞봐고기 거기. 알 좋아해. 진짜. 자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음. 좀 드릴게요 이 곡은 스킨십은 음. 제가 레디애플 끝나고 이제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까지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솔로로 야심차게 이제 진짜로 솔로 앨범으로 어 활동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2013년도 9월에 딱 나왔는데 첫 어. 솔로 앨범에 네 어. <웃음> 심리 방송 정지가 떴어 아, 그러니까 이게 <웃음> 정지 그 안영민 님께서 <웃음> 어 진짜 도움 어, 준다는 생각으로 어.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 그냥... 정말 안타깝게 이거 금방 하고 가셨다면서요? 이거 또 원래 녹음을 2 시간이나 잡았는데 응. 5분 안에 끝낸 거예요. 5분 안. 야 이제 시작할게요. 어머야 거기 좀 만져봐 하는 순간 이미 뭐 제작진들이나 뭐다 네. 박수 치고 난리났어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어, 어. 와 지금 신선하고 이거 이제 우리 한국인 없는 어. 그런 방식. 그런 앨범이 나올 거다 이 앨범 대박나고 도진이 너 뜨겠다 이걸로 뜨겠다 뜨겠다 아 이제 너 이제 제대로 네. 뜨겠다 했는데 제대로 그냥 방송 정지 당해서 활동 못했죠 아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나중에 아. 행사 가서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아 행사에서는 좀 불렀어요 아 진짜? 행사에서 불렀는데 행사 <웃음> 관계자들도 이거 수익이 좀 너무 높은 거 같다 아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어. 어, 어마어마한 남자가 왔어 막 이러고 거의 이제 이번에 아, 어, 조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약간 여름 그런 행사 있잖아요 막 수영장에서 하고 아... 그런 무대에 가서 해부르면 되겠네 아.. 사 젊은 친구들이 아니, 막 노래는 노는.. 노래는.. <웃음> 숨겨진 노래인데 지금.. 사실 주온호TV에서 찾아 놓고 <웃음> 이거, 이거 저말안 안, 말 해가지고.. <웃음> 어, 아 어. 너무 제 매니저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 대단해 이거 준비한 효과가 되는 진짜 대단한 생각아 <웃음> <대단해>. 차라리 <웃음> 이 노래가 이, 2020년도에 나왔더라면 딱 아... 맞았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때... 좀 많이 개간되고 그치 개방적이고, 많이 어, 풀렸으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수위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치, 그치. 시대를 아, 이 잘못 쉬네. 만났네 자 이후 게스트하우스 프로젝트 이거 1395라고 읽어야 돼요? 네네네네 1395로 13년도 9월에 어 대중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 지하트의 네. 멤버로 원팅이라는 발.. 앨범? 네, 맞나요? 어, 발매 음, 활동 바람 좋다 원팅 지하트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응. 둘째 응. 조카가 아, 어, 태어나야 되는 시기에 어, 아파가지고 어. 바로 아이를 케어하러 어. 갔죠 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를 케어하느라 우리 집 사정만 아닌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음. 어~ 옆에 아이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버리고 도망가고 음. 음. 심장병이라는 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어. 그리고 어, 케어도 좀 심하게 옆에서 하다보니까 음, 음. 어떤 가정은 엄마 아버지가 다안 계시는 분이 계셨고 음. 어떤 아이는 아버님이 도망가셨고 음. 우리 가정이 일만 아니구나 싶어서 어, 스피커를 하나 들고 음.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죠 음. 그래서 모금을 하면 모금을 해서 아이들을 돕다보니까 지하투로 꾸준히 이렇게 한 1년 정도 활동하게 된저 때가 스물 그러면 중반대쯤인가? 어, 20... 네, 스6여섯 일곱 대. 그러면 뭐 중고등학생 때는 거의 아버님 케어하느라 또 그치. 지금 학생의 때그 즐거운 추억과 이런 걸좀 많이 네. 또 본이 놓았고 또 스물 중반 때는 또 이렇게 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조카를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꿈을 또 이렇게 본이 멈췄는데 그치. 그때 어 이제 대단하네요. 어. 네. 자, 2015년에는 자신의 자전적 고백이 담긴 CCM 앨범 방향을 발매.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을 마련을 위한 버스킹 공연팀 지하트로도 활동하며 2016년 미랄 심장재단 홍보대사로 임명 와 방향이 뭐야? 제가 또이 방향 CD를 아, 또 들고 왔어요 아 정말? 드리고 싶다 나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내 맘대로 내 맘대로 어. 그래서 이, 어, 이 찬양 앨범을 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앨범 이 응응. 다 음, 음. 오늘 방향 음, 앨범도 음. 오늘 방향 앨범도 있는 겁니다 방향 앨범도 자 그러면 이어서 2016년 8월에는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출연해서 김준수와 닮은 목소리와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네 이때부터 그냥 김준수 형님과 그냥 이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뗄 수가 없는. 그렇죠. 이 이거 눈이 너무 작아. 지금 보니까. 네, 소리 좀만 키워볼게요. 우리들 우리 우리 것도 좀켤까요음 이게 좀. 이게 좀... 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컨디션이 좀탁성이에요 그냥... 아니면 아 원래 허스키 원래 제가 상품. 저... 원래 처음엔 진짜 미성이었는데 처음엔 진짜 미성이었는데 같다래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때부터 <웃음> 많이 하다 보니까 장이 되고 싶어 <웃음> 는너그 비밀도 <웃음> <웃음> 속에아래 너볼래 아, 끼쟁이 끼쟁이 아주. <웃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사실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미친 아이도 아니고 사실. <웃음> 그러니까 이게 또 끝이 아닌 거잖아. <웃음> 2020년에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망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 핵인싸. 내일은 그쵸. 미스터 트롯. 아니 근데 아니 미스터트롯에서 어떻게 보면 방송의 개인으로 막 이슈되게 잡히진 않았어 오. 하지만 본인의 그 외모와 그리고 리액션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매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좀더 이슈가 더 되지 않았나 노출대비 예, 이게 이, 이 옷이야 아이복이 아. 아. 아. 이 아버님 이라고? 아~ 쩐남? 쩜남. 쩜남이로 여기 있네 어. 어? 눈에 쩜남이었죠? 어디쯤 있는지? 어? 진짜? 쩜남이로 있는 거지? 아니 나도 여기 쩜 있거든 어? 아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이 아니, 지니 아니, 아이아거든니 아니, 거야 아니, <웃음> 네, 어이아습 너무 아쁘다 여기까지인가요? 일단은? 어, 한방이야라는 노래를 준비 2019년도 음. 이제 1월부터 음. 어, 남몰래 8개월간을 음. 진짜로 열심히 어른분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음. 톤도 있고 그치. 꺾어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막깔스럽게 어, 한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 한방이야라는 노래를 준비하면서 8개월 동안 진짜 피나는 노력을 준비해서 어, 한방이야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방이야라는 노래가 네. 어쨌든 트로트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한 건데 뭔가 트로트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네.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엔터 관계자분들, 음. 작곡가 분들 음. 심지어 학교 다니다 학교 학과장님까지 네. 저한테 너는 삶이 트로트다 어. 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 저는 그... 사실 그, 듣지도 않았어요 어. 그래서, 어, 듣고 그냥 삶이 트로트다, 어, 내가 무슨, 중요하네 어, 내가 무슨 트로트야 뭐 이러고 그때 어, 아이돌을 막 쫓아다녔죠 음, 음, 음. 그러다가 어, 군대에서 음. 이게 삶을 되돌아본다고 하잖아요 아, 되게, 그 2년동안 2년 동안 책킹하잖아요 어, 어. 그래서 군대에서 또 트로트를 불렀는데 음. 어, 그 대장님까지도 야 너는 트로트 부를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아. 흥이 난다 아, 너는 그치? 그거 부르니까 뭔가 뭔지 알것 같아 어, 그 느낌이 뭔가 너는 여러분들 얘, 얘 방송할 때흥 봐봐요 너는, 이 흥을 가지고 트로트를 안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는 이걸 <웃음> 숨길 수가 없다 네, 네. 그 그 완전 밝은 에너지가 확 나온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까만 밝은 까만 에너지가 까만 나올 때 너의 흥이 있나 봐요. 있고 응. 또 트로트도 또 이렇게 슬픈 노래 음 한이 서린 음 그런 뭐 트로트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좀좀 삶이 나. 트로트다. 그래. 너무 슬픈 그런. 그러니까 형도 공감 하는 거 지금 내가 하지 하지. 뭐야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 오. 그렇게 킹크랩 킹크랩 했는데 진짜로? 오늘 찜닭 아니었어? 찜닭 아니었어? 야 뭐지? 코치도 있고 빈대떡도 잠깐만, 있고 잠깐만 이거 금액이 어마무시 할것 같은데? 나 이거, 나 이거 사진 찍을래 이도진과 킹크레 먹방 해야겠다 이거